나더할수 있어. 응. 박소가 여기가 나오려나? 응. 나도 이상한 것 같은데? 일이 끝나고 시간이 남아서 토스트를 먹고 촬영을 갈 거예요. 호밀빵이 있고 감자, 베이컨, 계란, 살살 치, 샐러드 이렇게 있어요. 원래 오늘 노트북을 가져와서 시간 남을 때 일을 좀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침에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노트북을 놔두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하나 굉장히 걱정이지만 일단 맛있어서 생각을 안하려고 오늘 유튜브 첫 촬영인데 어제 밤 1시에 밥 먹고 졌어요. 근데 저좀 이따 룩북 촬영인데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되는 건가요? 헤르만 원장님께서 챙겨주신 레 스파 이거예요 이거 지금 먹고 나니까 좀 수정 메이크업을 한번 해줘야 될것 같아요 자별 차이가 없죠? 그냥 자기 만족이에요, 뭐든 저는 반팔을 입고 나왔어요 그냥 옷 갈아입을 때 편한 게 최고여가지고 지금 우리 어,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융털 조거 팬츠, 진짜 너무 편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소장 입고 요 아, 진짜 설레네요 오늘 어떻게 결과물이 나올지 기대가 돼요. 오, 오, 오. 오늘 룩북 집을 스튜디오에 도착해서 세팅을 어느 정도 했고요. 지금 한번 구경시켜 드릴게요. 짠! 자세한 스타일링은 룩북으로 봐주세요. 네? 나더할수 있어. 응. 부모님도 다 해드렸어. 나 진짜 거짓말 아니고. 아, 부모님? 난 동물적으로도 하고 싶고, 강아지 유기한 유기물도 하고 싶고. 정말 돈 그치. 없어서 혼자는 그런 분들, 내가 직접. 응. 그러니까 야, 내가 사서 우리 직원들이랑 법적으로 몇 달에 한 번씩 나를 딱 만들어서 우리가 진짜 다 사. 그또다 사고 사서 찾아가서 직접 보내주세요. 그런 거있 나는 아직도 TV에 그런 거 나오면 공부 그냥 말을 못 듣거든. 한명 착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 삐살로 해도 안 되는 사람 있잖아. 그런 건 마음대로 거, 거 근데 뭔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나의 그런 그런 좋은 능력을 배풀고 <웃음> <웃음> <웃음> 상상만 해도 되고 싶다 위잖아 이 그래 알았어 그치? 언니 대박하면 살수 있지 않나? 대박도 사볼래 그러니까 나의 그런 좋은 능력을 베풀고 <웃음> 근데 저좀 이따 룩 촬영인데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되는 건가요? 짠, 짠. 그냥. 계속 암캐나 찍으래. 근데 브이로그가 주는 아니어가지고 제일 제일 사랑하는 친구 집에 와 있습니다. <웃음> 저걸 <뭘> 찍어야 해. <웃음> 근데 브이로그에서도 무조건 저한테 춤 해줘야 돼. 나? 당연지, 완전. <웃음> 네, 눈동자에. Cheers. Cheers. 그 눈동자에 치얼스 치얼스 남자친구 목소리 들으니까 딱 예상, 예상했던 딱 그런 분위기야 그치 어, 되게 참아네 참한 아주 좋아 아주 좋은 스타일이지 응, 너무 좋아 착하고 응. 큰 소리도 안 내고 참해야지 참해 아주 참해 서른 살의 특징 아닐까 <웃음> 아니야, 서0살이면 아, <웃음> 30살 30살이 나름이지서0살이라고다 <나를 웃음> 뭐 참아냐? 말도 안 되게. 응, 정신이 갑자기 혼미해져 30살이라고 다 참아진 않지? 내가 <웃음> 너무 주관적이었네. 그렇지? <웃음> 음. 아, 근데 나는 오른쪽 찍은 얼굴이 계속 있다는데, 어느 순간고 근데 이제 자막 나와요. 예쁜 애들이 응. 더한다. 싫어요, 엄청 놀리겠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해볼까? 아 벌써 침 <웃음>